볼게요. 어때? Let's kill this love. 바람 바람 바 붐. 바람. 바바바 붐. 맞아. 마지 막처럼 라삐리리 최근 뜨고 있는 걸그룹? Asep? 어, 그것도 있고요. 사실 제가 즐겨 보는 걸그룹은 이. 넥스트 레벨, 에스파. 오늘은요 걸그룹의 음반 총 판매량을 기록 매기는 관제자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음반 판매량 순위를? 이거 앨범 커버예요? 앨범 커버를 어... 쫓아놨어요 오마이걸, 트와이스, 시스타. 정답 레드벨벳 빨간 맛네 빨간 맛이죠 파워 많이고 빨간 맛 맞아요? 와 대박 너천재가봐 왠지 옷이 빨간색이 아니어서 빨간 맛할 때는 빨간색이었거든요 파워, 아, 파워 어 파워 어제 <웃음> 이런 노래예요 파워 어어어 파워, 오, 파워 파, 어 파워 어, 어바 바나나 바, 나, 바, 바 이게 춤 모르는 음. 음. 음. 이런 거야 오 맞아 근데 맞아 어, 약간 맞아, 이런 맞아. 거였지 정답 티아라 러비 더 비더비 아아 러비 더 비더비 와 이거 할때 플래시몹 유행했잖아 아, 그래? 응. 나잘 몰라. 아, 진짜 몰라. 어, <웃음> 왜, 왜, 냄새 나요? 아, 틀림한 거죠? 티아라가 우리 고등학교 때 정말 핫했어요. 롤리폴리라는 노래 가지고 하루 종일 웃었거든요. 왠지 아세요? 롤리폴리가 그냥 웃겼어요. 왜 웃기냐면 롤리폴리라고 과자 있잖아요, 과자. 네. 그리고 보면서 이거 티아라 롤리폴리는 하면 웃었어요. 고등학교 때. <웃음> 티아라 님의 최애 노래는? 너는 내게 첫사랑 아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 그 초신성이랑 한거 맞죠? p t l 그 노래 좋아했고 보삐보삐 아 보삐 너무 좋아했고 저는 그 은정 님 좋아했어요 전 지금도 좋아요 티아라 지연 님개 이쁨 아 근데 레드벨벳이 네. 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 근데 레드벨벳이 10이고 티아라가 9이라는게좀 신기하긴 하다 제가 또 중국에 있을 때 티아라가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어! 정답! 블랙핑크! 아 이거 너무 블랙핑크다. 아 너무 쉽다. 블랙핑크. 아니 이거 숨, 숨기고 맞아요? 아니, 이게 뭐야? 붐바야 휘파람? 허어? 최근이네? 최근이네? 최근에 이렇게 많이 팔렸어 대박이다. 블랙핑크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제니 사랑해요. 전 그분 좋아해요. 지수님? 어 지수! 블랙핑크 지수씨가 니콘 J5 그 광고할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때 블랙핑크 하기 전. 허? 진짜 어렵다. <웃음> 우리나라 유튜브 1등 맞아. 블랙핑크죠. 그 인스타 팔로워도 여기가 제일 많은 걸로 아 알아요. 블랙핑크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네요. 내 예상보다 낮다. 제가 제일 자신 블랙핑크춤은요 어? 응. How you like that? o oh, 아, how you 않아요? like t h t 맞아, 맞아. 나의 <웃음> 하나, 아, 둘, <웃음> 아. How you like that? 바 Be a d a 바 o o m 이거, 이거, 이 느낌 아이야 고장 났어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s 이거, 이거. 이거, 이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라빙이라 이거, 이거. 이거, 이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명 이거, 이거, 이거, 제 누구야? 누구야? 로이? 로이예요? 로사 로이 나는 병아리 치킨은 러켓 장이다저 어, 진짜 그분 좋아하는데 이름 뭐였지? 리사! <웃음> 아나 리사 리사 리사 그분 직캠 맨날 보는데 로사? 로.. 로제.. 랄.. 리사님 <웃음> 로제알 리사랑 <리, 웃음> 섞네 리사님 288만 장! 아 정답! <웃음> 아이오아이! 정답! 아이즈원! 이것도 제 군인 때 이분들이 프로듀스 4파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제일 좋아했습니다 조유리! 아 저도요! 원영 씨가 보여요 아우혜씨 정말 어르시더라고요. 04년생. 너나 7살 차이예요. 뭐 아니에요. 아, 뭐가 아니야. <웃음> 아니에요. 나이는 정해져 있는데 뭐가 아니야. 아니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맞아요. 야 사가지고 이건 애플이 아니야 하는 거야. 넌 지금. 왜 이렇게 깔 일이에요? <웃음> 이렇게? <웃음> 사랑해. 이렇게 심각하게 깔. 사랑해. 아니 근데 아이즈원이 블랙핑크보다 많이 팔렸어요? 나우 너무 의데 이거 혹시 우리나라 기준이야? 누적? 블랙핑크가 더 많지 않아 <웃음> 앨범이? 아이즈원이 엄청 대단하군요. 백사아아 이거 아니야아아아 이거 춤추는 <웃음> <웃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 <웃음> 노래 알지 이아아아 오 오, 오! 오! 오! 되게 열심히 한다! 오, 멋있어! 오! 멋있어! 예! 네! 파 노라마! 아이전몇 명? 하나 둘셋넷다여 이거 왜돌아갑 <웃음> 12명! 아 아깝다. 315호! 315호! 잠깐만! 정답! 어 이거 뭐, 어, 옛날인데? 정답! 아 베이비복스! 베이비복스 누구 있어요? 누누네님 네 그렇게 몰라요 저도요 좀... 저희 세대가 아니에요. 저희 윗세대예요. 우리 삼촌, 큰누나. 이런 사람들. 우리는 빅뱅. 원더걸스 동방신기. 근데 진짜 대단하다. 이 시대 때는 사실 해외 쪽 판매량은 거의 없었을 거 아니야. 아, 맞네요.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이렇게 팔린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은그때뭐 유튜브가 발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한국 시장을 노리고 많이 했을 때데나 왠지 알것 같아. 저 시대 때는 거의 다 음반을 사서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음반을 안 사잖아. 아, 맞네요. 요즘은 거의 뭐 무슨 뮤직, 무슨 뮤직 이런 데서 들으니까. 아, 맞네. CD 같은 거 팔고 가게 가면은 막 음. 무슨 백곡 이렇게 해서 팔잖아요? 맞다. 차에 넣는 그런 어. 것도 저는 정말 제가 좋아했던 윤은혜 님 얼마 전에 아경 님이 나왔거든요?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미... 당연하지! 이거 모르시죠? 알아요! 네.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웃음> 김종국 님이 이민기 님이랑 이제 같이 하는데 이민기 님이 김종국 님한테 얘기하죠 뭐너 은혜 좋지? 아니 너 은혜 싫어하지? 그래서 김종국이 어, 당연하지 당연히... 하고 이민기 님이 그럼 너는 싫으냐? 그래서 바로 이제 가서 또한 달이 흘러 딱 당연하지 그래서 이제 온 국민들을 다양하지 게임을 또 맞아 물들어버리시는 이건 에건 커버가 없는데요? 지드래곤 핑클. 핑클 핑클 핑클 아... 요리님 여기도 약간 판매 수가 많잖아요. 그 이유는 베이비복스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효리님하고 옥주현님, 옥주현님하고 이진님이 있어요. 한명더 있지 않아요? 성유리님. 핑클님은 그거죠. 영원한 사랑. 그 뭐야 노래가? 약속해줘. 아다 맞다 왔다다 어. 약속해줘. 아 그거 알아. 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유명하잖아. 나나나 있어줘. 나 이거 결혼식 때 쳤어. 아. 우리 아빠 직원분 오, 결혼식 진짜? 때. 오 진짜. 오 오. 안 되겠다 나의 곁에 있어줘 저스트 텐미닛을 7살인가 그때 봤어요. 8살, 8살인가? 저스트 텐민이내곳이 되는 시간 아, 이유리님? 저소1마리함면서 애들께 놀고 저수 1마리요저소1마리 49,800원 저렴한 가격에 진주에서는 그렇게 놀았나 봐 그렇나 봐요. 봐요. 어, <웃음> 21! YG 아니에요? 그렇게 생겼어요. YG 그쵸, 뭔가 뭐 YG같이 생겼는데? 4 m i <웃음> <저희> <hora> 헐! 정답! 저 완전 좋아하는 카라 스텝! 와.. 나이 노래 진짜 제 최애 노래에요. 따따라 따라따라 따라따라 따따라 따라 따라 따아라하면그거밖에 그거 안나 이거 따라라랄라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1스3 4 5 6 7전그 노래 못있는게 그때는 이제 폴더폰 시대였거든요. 제가 핸드폰에 처음으로 듣 곡이 미스터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냥 음반만 들으면 아 그때 핸드폰이 기억나요. 스텝 바이 스텝 오 베이 도시아 이거? 알지 당연히 스텝 해봐요 스텝이 뭐요아이 네, 알아요 아 아아 너이노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놀라> 스텝이 좀 이리나 베기냐 똑같애 스텝이 좀 이리나 베르이와진 콘서트 본라라라라라라라라라 <놀라> <놀라> <뭐죠>? 이거, <놀라> 이거 몰라? 카라가 일본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진짜 많았다고 들었어요, 저도. 음. 와, 396만 장. 진짜 엄청 많이 팔렸다. 이때는 어떻게 멜론 시대잖아요. 멜론 시대로 어. 넘어가는 시기인데, 이 정도면 진짜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인기가. 그러니까. 정답! <뭐라> 소녀시시대아이가로 보이! b o 시대 아가도 보이 아가 I g o 아가도 보이 냥냥아 t a boy, 냥 g o 이냥맞 o 맞아 맞아 t a boy, 보이냥 t a 그 o y I got a b o 이이이이이 보이 몇 명? 열두명 아홉.. 아홉 명 아홉 명! 누구? 유나 태연 수영 효연 <웃음> 티파니 서현 유리 써니 제시카 맞아요 다 아네요? 그럼요 이 소녀시대 분들은 각자가 만능엔터요 만능엔터 마치 그런거죠? 관우가 아홉 명 있는거예요 맞아요 <웃음> 그런 느낌이에요 소녀시대 맞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모자 써가지고 어. 어, 저를울리 이거 멋있어가지고 어. 에이 면 스타! 뽀라뽀라라라라라라 드르든뚱뚜라라라 드르든뚜라라라 하하하하 뭐한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 아 진짜? <웃음> 어. 왜 이렇게 뛰져놨어요 현아 현아 잠깐 600만점 8초 인사인 조금 옛날 노래인가 봐 내가 모르겠어 뭐지? S.E.S 노래 뭐지? <웃음> 노래.. 노래 아무거나 알려줘봐 <웃음> 요즘 발라드 아니에요? 다 나이도 안 어, 나 이거 옛날에 쳤는데! 사랑해 어, 나 옛날에 쳤는데 나라라라라라라. 기억 안 나! 나나, 와, 기억 안 나요. 나의 나는 나 아나 와저 끝에가 바다님 아니에요? 그렇죠 바다님. 바다님이 노래를 굉장히 잘 네. 부르시죠. 그 어떤 TV프로그램에 바다님이 그 마리아인가? 어어. 그거를 무반주로 불렀거든요? 저 진짜 팬티 다섯 장 갈아입었어요. 그냥. <웃음> 가운데 있으신 분은 유진님이시죠 펜트하우스에 나오시죠. 그리고 마지막은 슈님! 슈님은 거기서 나왔었죠. 아이들 나오는 프로그램에 쌍둥이! 오. 오빠 되게 잘한다. 오빠 어, 왜 알지? 나 빠돌일 수도 여기 팬일 수도? 어 이때는 앨범을 사야 들을 이제 수 들을, 수 들을 수 있었으니까 많이 팔렸겠죠? 지금 시대는 약간 다르니까 이때는 또 불따라도 많아가지고 불법 복제 시리 길거리에서 어. 팔고 소리 받아 아직도 막 을지로 같은 데가 팔아요. 정답! 트와이스 모엣몰. 버이스가 천만 장을 팔았네. 근데 대박이다. 두개아야와 엄청나다. <웃음> 하긴 근데 노래도 진짜 많아. 어나도 클래스인데요? 여기가 뭐 앨범을 잘 파네. 뭐 앨범 맛집인가 여기가? 이게 많이 팔리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요즘 걸그룹들은 앨범은 팔 수가 없잖아요 사실. 들으면 되니까 그치? 그냥 진이 이런 데서. 그치? 그래서 앨범 안에 포토카드 같은 걸넣요 그리고 콘서트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줘요. 펜사. 그리고 팬사 같은 거 수첨권 이런 거. 1 0장 사면 한개 당첨될까 말까 한다는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방법도 요즘은 비대면 콘서트도 해요. 비대면으로 하는데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게 4만원에 6만원 사이에요. 들어오면 택배로 뭐 상품 사서 싸주고 이래요. 아 어, 할만하네. 네, 포토카드 이런 거 주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되게 트와이스도 오래됐어. 어, 오래됐는데 음원도 진짜 자주 자주 나오잖아. 트와이스 나연 님이랑 SES의 유진 님이랑 굉장히 닮았다고 옛날에 인터넷에 이슈가 됐었어요. 어, 그러네, 비슷하네. 맞죠? 트와이스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 뭐예요? 춤 말고 노래는 댄스 음. 더나이 the n 를 좋아해요. 어, 진짜? 그 노래는 또그 그 파트가 짱이잖아요. 모모님의 바다야, 바다야 우리와 같이 아, 놀아 맞아 맞아 맞아 <웃음> 바다야 우리와 같이 놀아, 놀아. 바람 안 얻어도 이쪽으로 와 설렌다면 라키 라키 라키 라키 라키 라랄라라랄라 삐라빵 바라빔 바라붐 하하하하 <웃음> JYP와 y g 조합이랄까? <웃음>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바라빔 바라빔 맞아. 바라붐 이거 <웃음> <웃음> 다될거 같은데?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삐리빼리 바라빼라빔라 아, 너무 어지다. 시그널 보네, 시그널 보네, 삐리삐리, 빠라비라비라보. 이게 더 괜찮지 않나? 뭐가 시그널 보는 느낌이잖아. 나그 노래 모르는데? 네, 네, 불러줄게. 아. 뭐죠? 뭐죠? 뭐 있어요? 뭐 시그널 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선체로 죽었다라는 표현이 이런 것 같아요. 갑자기 섰는데. 네. <웃음> 네? 죽어, 죽어, 죽어. 나나나 모이 모이 모이 모이 모모나나에모 그러니 한번 더. 생각보다 제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싶어요 그다알지아 어, 이름하고 이름은 알죠 뭐 노래는 처음 듣는데 <웃음> <웃음> 화이팅! 우리나라 엔터, 엔터 사업 화이팅!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한번 아, 우리 유진욱의 원업을 잊지 않게 해줘서 정말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 나 걸그룹이라고 해서 옛날 걸그룹분들을생각 못했어 최근 걸그룹에서 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옛날 걸그룹도 옛날에 음반 사는 개념이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좀 신기했고 수치가 저는 상상을 못했는데 뭐 천만 장 그냥 어. 몇 백만 장 이러니까 역시 클래스는 다르다. 지금이 제리가 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또 걸그룹들의 명곡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냥 그래요. <웃음> <웃음> 자, 성취를 주워 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웃음> 오늘 여기까지 끝. <웃음> <웃음>